나도, 나도 이불 잘 움직였어. 형, 형, 쪼쪼기 어디갔어? 쪼쪼기, 쪼쪼기 어디갔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 아버, 아버한테 갈수 없어. 아아.. 사실 김밥을.. 김밥을.. 너희 아빠는 내일 출근을 해야 한다고.. 내일 출근을 해야 한다고.. 아빠는.. 너도 자.. 이야. 그쵸? 근데 보충전기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있어서 <웃음> 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지 못했다. 그렇다면 나 비전. 복스마이는 강력했다. 복스, 복이 복스마이 당 잠을 자야 한다. 복스마이, 복스마이, 복스마이. 잘 자라 우리 아가 귀여워 우리 아가 잘 자. 지금 제시간 심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신나지 마. 신나지 마. 어따가 주 시간이라고. 지 마. 지 마. 就么不 고장 냈대 고장 냈대 에 제아니 제아니가 고장 냈대요 아빠가 사준 거 하나, 고장 냈대요 에 어떻게 어떻게 해 어떻게 응? 어떻게 Okay